빌리포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애초에 이제 그리로 갈 생각이 없이 출발했다가, 성신께서 감동하셔서 그, 그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겪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와 만남으로 생긴 일, 그리고 이제 빌리포 감독, 감옥에 이제 투옥되는 일, 그리고 빌리포 간수를 만나므로서 생긴 일, 그리고 이 빌리포 간수가 이제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일이나 나오죠. 그리고 그 바울과 신라가 이제 석방되는 과정의 일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이제 찬송을 끊지. 끊이지 않고 하죠. 높이 되신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보통 죄백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모든 여건이 성숙된 곳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서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제자들의 인격을 다 존중하셔서 어, 그리고 깨닫게 하시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 오르, 일이다 하는 것들을 느끼도록 고백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작정의 일들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1차 전도여행 시에 돌아봤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나아갔지만, 그리고 성신을 의지해서 이제 아시아나 비두니아, 본도 이쪽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제,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이 그, 오, 오늘을 우리가 있게 하는 그 그 걸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새롭게 진전된 그 전도여행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전도한 지역에서 바울사도를 중심으로 신실한 일꾼을 중용의 도로서 불러내어 그 유대적 배경 속에서 바른 본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지역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네 가지 이 사실들이죠. 우상 제물을 그 먹지 말라고 한 거, 피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들을 멀리하고 그 음행을 그 금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게 하고,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그 성장 발전시키는 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지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지금 터키 이제 중남부 지역인데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쪽이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민족적인 특성이 아주 강해서 다른 곳과는 달리 루가우니아 방언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거 헬라적인 문화도 저들에게 와서는 토착적인 미신적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향, 그 향토색이 너무 강해버리면 외부에 그 원래 이제 모든 문화라는 게, 그 문화의 역사라는 게, 그, 아주 선진 문화에서 이렇게, 저급한 문화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완고한 지역 문화가 강한 그, 대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이게, 약간, 어, 탈색되는 거죠. 탈색돼갖고 적응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루스라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바나바는 스스, 또, 스스는 제우스 신이죠. 헬라 문명에서 보면. 그리고 바울은 허메, 이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허메라는 그런 명칭이 불려졌었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냥,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 그, 그 헬라 그 문화의 그한그 그 신화적인 그 인물들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아주, 아주 물리쳤습니다, 그때. 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그곳까지 쫓아온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지경에서 이제 또 살아난 일이 있었고, 후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더베 쪽으로 가가지고 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루가우니아 지역의 루스트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나이어린 주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마 1차 전도여행시에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한 단계 진보된 바른 신앙으로 올라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 여자였고 그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결혼은 유대법에서 보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해이해진 거죠 <웃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의 이전 신앙의 경력이 어떠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개통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어렸을 때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적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와서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토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웃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일치월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을에서 당하는 고난을 목격도 또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웃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1차 전도행시에 여 고난 받으면서 복음 전한 것을 네가 목격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앙이 바로 섰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은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 취급합니다. 그, 이제, 주님의 율법의 아들로 여겨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이제, 이제, 한 4, 5살 때부터, 이제,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13살, 만 13살 정도 되면, 이제, 성인 취급을 해주죠. 그니까, 사실, 오늘날도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이제 어려서 저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일찍 하면 일찍 입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회원으로서 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부모가 이제 그만큼 양육을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양육도 받아야 되고 본인이또 그런 각성이 이제 아 주님 아니면 내가 인생에 살 의미도 못 느끼겠다 그런 걸 인식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세계관과 역사관과 뭐 우주관과 뭐 이런 구원관 교회관 이런 것들 다 정립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하고 교회 회원이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디모데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바로 섰습니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신앙을 받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이 쑥쑥쑥 쑥큰 거죠 정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받으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망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쑥쑥 자라서 이뭐 하나님의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잘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굉장히 구속 역사 안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웃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뭐, 계속 마지막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제 사역을 계속 하는 건데. <웃음> 주님의 참 놀라운 은혜죠. 아, 누가 이렇게 딱 서서, 아,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면, 이게 벌써 다 소문 나잖아요, 주의 백성들한테. 아, 어느 교회에 누, 어떤, 어,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렇게 신앙이 커서, 자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 소문이 나면, 벌써, 이제 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죠. 칭찬을 받고. 바울은 그런 디모델을 그 전도여행에 합류시켜서 사역을 하도록 하려고 그를 데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이전에 마가요한은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밤빌리아에서 이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냐고 그냥 돌아간 마가요한은 그 안된다. 2차 여행 때, 이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려고 할 때, 반대 다단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지간하면 데려갈 텐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다퉈서 갈라지도록 하면서 그 데려가길 싫어했겠어요. 근데 여기는 또 바, 바로 그냥 이디모데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면 이렇게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아주 쏙 들은 거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여행에 아주 적합한 준비가 돼 있다. 뭐, 헬라의 세계 속에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그들의 문화를 다 알고, 그 이제 히브리 사상도 다 알고, 그런 속에서 이제 딱 쓰임 받기 좋은 인물이 된 거죠. 그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는 헤브라이즘으로 보나 헬레니즘으로 보나 두루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성교 일군으로서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측면의 승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울 혼자만 그냥 좋아가지고 선택해서 데려간 건 아니고요. 후에 바울이 디모데가 이선교 사역을 위해 다른 통로로 구별된 것을 확인해 주는 예언의 말씀을 거론한 걸 보면 틀림없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때 절차를 밟았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쑥 데리고 간게 아니고요. 사회 속에서 절차를 밟았다. 그러니까, 뒷모데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특별한 승인을 받았고, 교회 대표자들인 장로들과 바울의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4장 14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미암 하나님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친 그런 회에서 이제 <웃음> 확인이 된 거죠 그 은사가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냥 저를 택, 저, 오늘 본문에는 뭐 그냥 그 택해서 데려간 것만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실제 그 다른 기록들을 보면, 아, 이게 교회 속에서 절차를 밟았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신령한 지도자들의 확인을 받은 것들. 바울은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디모데를 데리고 성교여행을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저 데리고 가려고 한게 아니고 교회의 정상한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역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반대를 일소하기 위해 여행에 앞서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니게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일지라도 경건한 유대교에서는 그 자식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 할례를 행했는데 어찌된지 어찌된 일인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그만큼 해이했다.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기에 앞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건그런 뭔가 왜 바울은 예루살렘 신령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문제로 유대주의자들과 다투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에 적합한 해답을 받아 갖고 왔는데 왜 굳이 여기서 그와 대립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결정을 무시한 것인가 혹자는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그의 주태 없는 태도를 그가 이제 일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표마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변절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부의 그 연약한 자들의 고루한 편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어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용의 도를 펼친 것입니다. 그 구원 받는데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우는 거하고 과도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으니까 행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직 신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어. 그러니까, 정경이, 신약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사도라는 직분도 아직 확, 확정져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일이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도 사도라고 표현 했잖아요. 다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웃음> 그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이 과도기의 그 상황을 안 거죠. 파울이. 바울은 할례를 공로로 삼아 구원을 얻으려 하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대적을 했지만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뭡니까? 결국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잖아요. 무할레 무할래, 그 자들이 이제, 사실, 어, 아브라함도 무할레시의 믿음을 인쳐서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나무할레나 그, 그, 그것이 그리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고, 또, 또 있다고 말한 거는 그건 잘못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일인데 할례 할래, 할례도 이제 제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한 다음에 이제 개명을 하고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게 이제 인침의 의식으로 할례를 행한 거라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하고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일에 약, 양심이 약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태도를 도리어 보인 것입니다. 그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도 본인이 뭐그 그런 우상의 제물이 시장으로 돌아와서 돌아던 시장에 사람 생활 속에 유통이 됐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게 그렇게 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먹기로 했잖아요.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때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모할례자가 되지 말며 모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니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지금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그 어머님이 그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 할례 그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걸로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절대 안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이제 저 디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례를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결정. 을 파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그렇게 확고한 기준이 세워진 상황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관용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중용의 도라고 하는 건데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위는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 아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그,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차적인 문제에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 원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특히 할례에 대해서 그릇되게 적용하는 그룹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여긴 지금 헬라인 디도라고 했잖아요 에? 받게 할수 있었는데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우리가 일지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직접 그 세례를 준 사람은 맺 사람 안 돼요 그게 본질적인 게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 할례가 의미하는 바.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자들 다 구원된 게 아니죠. 불택자들도 다 할례를 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외형으로. 할례를 행한다고 다공부받는게 결코 아니다. 이게 본질적인 게아니요 할례의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걸 인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런 중용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원칙을 내세우면서 어떤 때는 너무 메마르고 강팍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개혁교회 개혁교회 그 잘못된 신자들 그럴 때 고루한 원칙주의자들 그런 사람. 고루하다는 말이, 이게, 이게 저급하게, 그, 아는 걸 가지고 원칙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율법 있는,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간 것은, 일부러 그렇게 접근한 것은, 이게, 이게 타협한 게 아니고, 그들 중에 하나라도, 죄백성을 얻으려고 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님이 옳다는 걸,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주님의 그 따뜻함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 고루한 원칙주의자들이 있으면 이게 지금 교회가 이게 오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 선생 노릇하고 하는 척하고 <웃음> 원칙을 지키고자 해서 한편으로 사람을 해하는 때가 너무 많다 한국의 지금 개혁교회 상황이 사실 그래요 개혁주의가 굉장히 특세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인 그런 개혁주의를 이런 게 따뜻한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너무 차가운 개혁주의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되 늘그 기저에는 그리도의 넓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신님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 품위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적용할 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경우에는 수준을 고려해서 낮은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면 아이들 다 때려, 때려서 그냥 다억부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애들한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애가 아직 그뭐 구약적 배경밖에 모르면 구약적 배경 아래 있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 가지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토께로 네? 그게 그게 중요하니요. 넌왜 구약적 배경에만 있냐 하고 책망하고 그냥 밀어 밀어 붙이는 게 아니라 넌 틀렸다. 판단은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악한 자들은 그렇게 따뜻함을 악용해 가지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걸더 그냥 못되게 저기 그 저기 악용 남용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죠 죄 짓는 걸 쟀는데 이제. <웃음> 아무튼 그건 참참안 좋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옛날 과도기 때처럼 할례를 해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지금 뭐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할례를 일부러 행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때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할래, 할레, 오늘날에도 할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토의 사랑이 배경이 된 중형적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죠. 더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알고 있다면, 그 위에서, 그, 뭐, 무시하고, 홀대하고, 확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안내려 섬기려고 해야지. 아는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물를져가지고 예? 아, 자기 잘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도, 오히려 그 눈높이를 맞춰서, 저기, 안내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 교육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웃음>